자 다음 문제도 지난번에 본 문제죠. 다음 의 회로에서 삼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인가? 삼옴 그렇죠? 삼옴 양단 그러니까 여기 하고 여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에 걸리는 전압, 요 봄주에 걸리는 전압을 에, 구하라 그런 얘기죠 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 병렬 연결에서는 그죠 병렬 연결에서는 길이 두 개니까 전류는 다른데 전압이 같습니다 증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다르고 전류는 같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 3,6 그리고 여기 1옴이 하나 있죠 그죠? 그래서 3볼트 요거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3호음이죠, 그죠? 3호음, 6호음. 자, 저항이 한개더 있죠, 그죠? 3옴 5옴, 3옴이 있고, 그죠. 6옴이 있고, 그 다음 1옴 3개가 있습니다. 361 어, 전압이 3볼트입니다. 그 3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 뭐 하는 거죠. 3옴 6옴 1옴 그죠. 1옴 1옴 자 여기 이제 3 v 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즘하고 이제 요즘이 노드죠, 그렇죠? 여기에 노드입니다. 그래서 노드에 대한 예제를 어, 보여드리려고 어, 지난번에 했던 것을 어, 가져왔습니다. 노드 A라고 하고 노드 B라고 합시다. 그럼 노드 A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그죠?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요리 요리 나눠지죠. 그죠? 나눠집니다. 여기선 들어가고 여기선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요걸 i 이걸 i1, 이걸 i2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키리호프의 전류법칙 키리호프 커런트로 KCL이죠. 그래서 노드 A 에 대하여 들어가는 전류 i는 들어가는 전류죠. 그렇죠? 네, 들어가는 전류는 여기 이제 나가는 전류, 요거하고 요거 이거 두 개죠. 그렇죠? 노드 A에서 나가는 전류 i1, i2가 같다. 요게 이제 그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에 관한 이야기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거 지난번에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할 때도 우선은 35음 짜리하고 6음 짜리가 있으니까 이두 개에 대해서 합성저항을 우선 구했죠 그죠? 합성저항을 구하고 또 얘하고 이 합성저항은 직렬 연결되 있으니까 합하면 되겠죠 합하면 된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합성장 한계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R 합성장은 지금 3옴 한 거죠. 3옴하고 6옴 두 개가 3옴하고 6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1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죠. 직렬 연결은 그대로 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직렬 연결은 그대로 합하면 된다. 1옴 이렇게 이제 더하기를 하면 요거는 이제 병렬표시죠. 그죠? 얘는 병렬표시입니다. 병렬표시고 얘는 증, 더하기는 직렬이죠. 그죠? 이렇게 네. 합성저항을 구하면 된다. 근데 이제 요 병렬이 어떻게 됩니까? 3옴하고 6옴의 병렬은 뒤집어서 더하고 항상 병렬합성저항은 합성 저항은 병렬합성은 역수는 R1분의 1, R2분의 1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 뒤집어서 더하고 다시 뒤집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3하고 6이니까 뒤집으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뒤집어서 더하고 그죠? 뒤집어서 더하면 R 병렬 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근데 분모가 다르잖아요. 그죠? 분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분모를 공통분모로 만들어주면 공통분모가 뭡니까? 3하고 6의 공통분모는 6이죠. 그죠? 6으로 통일을 해준다 통일. 자 공통분모로 6으로 통일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3, 3 곱하기 2 하면 6 되고 1 곱하기 2 하면 6 되죠 그죠? 6은 그대로 1, 그대로 안피혀도 되니까, 그죠? 3이 6은 6이잖아요. 그죠? 6 곱하기 1도 6이죠, 그렇죠? 그래서 6분의 1로 바뀐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2, 3 곱하기 2는 6, 6 곱하기 2는 2, 3분의 1은 6분의 2가 되죠, 그죠? 그 다음, 6분의 1을 더하기 하면 6분의 3이 됩니다. 자, R 병렬 연결의 역수는 6분의 3 인데 뒤집어서 더하고 다시 뒤집는다죠 그래서 r병렬은 다시 뒤집으면 3분의 6이 되겠죠 이는 2입니다 그래서 2 5입니다 그래서 3하고 6을 합 병렬 연결하면 3보다 더 작은 2가 된다는 거죠 이가. 그래서 병렬 연결은 항상 저항이 줄어듭니다 얘가 2니까 얘가, 얘가 2죠. 2. 얘가 2니까 그죠? 얘가 1이 있으니까 두개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앞에 개이고 그죠? 요음이고 뒤에 개로움이니까두개 더하기 하면 3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은 합성장 r 합성장은 따라서 3 오음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요거, 요거 전체가 요거 전체가 하나의 저항으로 되는 거죠. 그래 h m 의 법칙을 적용시키기가 쉽겠죠. 지난번에도 음, 했습니다만은 Ohm의 칙을 적용시키는 기본적으로 합 저항이 한 개이고 전원 전압이 한 개이면 딱 해결되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R 합성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개를 하나로 통일을 시킨 거죠. 세 개를 하나로 통일 시키면 값은 삼 오옴입니다. 얘는 3V 입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회로에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I라고 하면 그죠? I 곱하기 R은 V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오옴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옴의 법칙. 근데 I 곱하기 R은 3 5이고 V도 3볼트니까 그죠1 곱하기 3은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는 1암페어가 되겠죠? 1암페어가 된다. 이 I가 뭡니까? I가 요 I죠, 요 I, 요 I입니다. 즉 여기서 흘러 들어가는 값이죠, 흘러 들어가는 값, 흘러 들어가는 값이 이제 여기서 나눠져 가지고 노드 A에서 나눠져 가지고 3옴으로도 가고 6옴으로 가는데 뭐 한번 따져봅시다 어디로 많이 가는지 비례로 가겠죠, 그죠 자,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작은 작은 따지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는. A죠. 그죠? A. A 지금 계산이 끝난 게 그죠. 여기 3V죠. 이게 3옴이고 여기 6옴이었죠 그죠. 1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흘러 일단 들어갑니다. 처음에 흘러들어가는 값은 1A였습니다. 1A죠. 그죠. 플러스쪽이고 여기 마이너스쪽. 그래서 1A가 흘러들어가면 그죠. 흘러들어가면 이 노드만 보면 키르히호프의 목적이 성립이 되죠. 요리도 흘러나가고 요리도 흘러나가고 요걸 i2, 요걸 i3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키르히호프의 해실리라고 하죠. 키르히호프의 전류법칙 에 의하면, 이렇게 되겠죠. 노드 A, 노드 A에서, 노드 A에서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하고 똑같겠죠. 그죠?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하고 똑같다. 자, 여기에서, 그죠? 요 노드에서, AS, 그죠? 들어가는 전류가 뭡니까? 들어가는 전류는 1A입니다. 나가는 전류는 I2 더하기 i 3 위지수가 두, 두 개기 때문에 사실 구하기가 방정식이 한게더 있어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뭐 그렇게 구하진 않고 제한값이 3옴, 6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비례식으로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 비례식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분모를 두 개를 대주고 분자를 비례하는 경우에는 그 길값을 얹어 주고 반비례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방향을 얹어 줍니다 이 보세요 3옴 3옴 쪽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6옴 쪽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전류는 저항이 크면 작게 흐르죠 그렇죠? 저항이 작으면 많이 흐릅니다 아니 막으니까 못들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쪽으로 많이 흐릅니다 그럼 요쪽으로 얼마나 많이 흐르냐 3옴이 6옴의 2배 흐릅니다 그렇죠 6옴의 2배 흐른다 그래서 1 음, 전류 i는 i2번은 위에거죠 위에거 3옴에 흐르는거 따지 보면 이 커야 되겠죠 그렇죠? 1암페아 곱하기 다시 씁시다 1A 곱하기 그죠? 곱하기 분모가 3 더하기 6이고 두개 합한 거니까 그죠? 3 더하기 6을 하고 반대편 거를 얹어줍니다. 6 요게 비례식이죠. 그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9분의 6이죠? 자 1A 곱하기 9분의 6이 됩니다. 9분의 6은 뭐, 값이 3분의 1이니까, 그죠? 3분의 이니까 0.33 암피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어? 좀 이상한가? 자. 음, 전압망고 하는거죠? 전류를 구하는 게 아니었네. 아, 지금 3볼 3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인가? 그거를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좀또한가 있네.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합성 저항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3 6의 합성 병렬 합성 저항은 지금 값이 얼마입니까? R 병렬은 3분의 6, 6분의 3해서 R 병렬은 2옴이죠. 그죠? 2옴 그 다음 1옴이 한개더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그죠? 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3볼트 3V 그죠 3볼트고 1오이고3오이고6오인데 노드 A B에서 노드 A B에서 노드 A B 사이에서 그죠 에서 3오음에 걸리는 전압 6오음에 걸리는 전압은 같습니다. 왜? 병렬연결에서는 이렇게 전압은 전이 차 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죠? A점하고 B점이 3이나 6이나 둘다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이가 하나는 A고 하나는 B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볼트가 이렇게 오다가 그죠? ab 사이에서 저항때문에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고 다시 b b점하고 요쪽을 c점이라고 합시다 bc 사이에서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래가 여기 0이 되겠죠 이건 3이거죠 플러스는 3이고 마이너스는 0이 됩니다 건전지가 이렇게 있는거죠 여게 건전지입니다 그래서 요쪽은 3이고 그죠 그러니까 a가 3이겠죠 서 여기는 3 볼트입니다. 여기 이제 전압 강하가 일어나가지고죠? 전압 강하가 일어나가지고 요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요 병렬 연결 상태에서 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2대1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계로 보면, 한계로 보면 그죠? 얘를 하나로 볼수 있잖아요. 36을 뭐로 볼수 있습니까? 한계짜리로 볼수 있죠. 여기 2옴이죠. 그죠? 2옴. 합성, 병렬 합성저항은 2옴입니다. 앞에 보시면 병렬 합성 저항은 2옴이죠? 2옴. 한 개로 보면 2옴입니다. 얘가. 한 개로 보면 2옴이죠. 이두 개짜리를 하나로 이렇게 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와 얘는 비례하겠죠. 전압이 저항이 크면 전압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대 1로 걸리겠죠. 3볼트가 3볼트를 2대 1로 나누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비례식이니까 3 곱하기, 분자, 분모는 비례식을 항상 더하기를 합니다. 두개 다. 두 개를 더하기 하고, 그 중에 비례 관계니까 자기 거, 자기 저항이 2, 5음이니까 2가 올라갑니다. 계산 하면 3 곱하기 3분의 2죠. 그죠? 밑에가 3이니까. 약분하면 1, 1이 돼서 2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V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2V가 여기서 이 사이, 여기서 요, 요 사이에는 2V가 걸리고, 그럼 나머지 1옴에는 1V가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3V 위치에 있다가 2로 떨어지고 2S-1을 빼, 저, 저, 저, 저, 3볼트 위치에서 2볼트 빼가지고 1볼트가 되고 1볼트에서 다시 0이 되는거죠. 그래서 주은 0이 됩니다. 이어가십니까? 그래서 아 지금 스위칭이 안됐구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스위칭이 안됐네요. 음. 이게 이제 3옴이고 어, v 그죠? 이게 1옴이고 6옴이고 3옴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점 요점 요점에서 측정을 해 봅시다. 요걸 뭐 A, 요걸 B, 요걸 C 놓다고 좀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요 플러스 하고 A 사이는 여긴 저항이 없죠. 그죠? 저항이 없기 때문에 3볼트인 경우에는 여기도 3볼트입니다. 여기도 3볼트겠죠. 3볼트입니다. 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전압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합성저항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두 점은 지금 같기 때문에 3옴하고 6옴에 걸리는 전압은 같아요. 병렬 연결에서는 항상 같습니다. 요거 합성장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얘를 3하고 6의 병렬 연결은 아까 값이 병렬 연결 값은 아 여기 여 병렬 연결 값은 이옴이죠. 병렬 연결 값은 이옴이죠. 그이옴죠2 이옴이죠. 병렬 연 합성을 하면 2옴이 되죠 그죠 2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2옴이 되고 얘가 1옴이 되는거죠 그죠 3볼트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제 갑니다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 요 점이 A, B, C라고 했죠. 그죠? A, B, C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전압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죠? 전위차라는 말도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기적 위치에너지 차이. 전위차. 뭐 전기적 위치에너지. V, 차, 차이, 요렇게 이런 말도 쓴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지금 건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플러스 그건 3볼트예요. 근데 마이너스 그건 0볼트입니다. 항상 그렇죠? 건전지는 그죠? 어, 그렇다 보니까 요 라인은... 3볼트 상태죠 전, 전기적 위치에지전자가 3입니다 영에 대해서 3입니다 그러면 2볼트를 건너가면서 전압이 떨어집니다 부하가 있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떨어지느냐 여기 저항이 2고 여기 저항이 1이기 때문에 회로에 있는 저항 전체에 걸리는 전압하가 지나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맨 끝에는 0으로 돌아옵니다 3을 여기서 얼마 떨어지고 여기서 얼마 떨어지냐 하는거죠 전압강화 양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3V에서 2옴음1오이 있을 때 저항이 크면 전압강화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례하는거죠 2대1이니까 여기가 2배 여기가 1배 일어납니다 3V 곱하기 2대1이면 그죠 2대1이면 그죠 2대1로 나누는 방법은 항상 2 더하기 1 자기값하 비례가 되겠죠 그죠 3분의 2죠 얘가. 얘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3V 곱하기 3분의 2 하면 약분해서 1이 돼가지고 2V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병렬저항에서는 AB 구간 사이에 AB 구간 사이에 2V의 전압강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이차가 2V죠 그죠 2V입니다 다시 1옴을 건너오는 그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3V 곱하기 2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죠 저항이 이거는 1V가 되겠죠 1V 그죠?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1V 정도의 전압하가일어나아 여기가 2V가 아니고 여기가 1 v 네요 네, 2가 떨어지니까 여기 3위치에서 2만큼 전압하가 일어나고 여기는 1이 되겠죠 1. 1볼트가 됩니다 여기서 1볼트가 다시 떨어지니까 이기는 0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0볼트가 됩니다 이 요, 요 사이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3으로 출발해서 건너가면서 2볼트 떨어져서 여기에 1이 되고 여기서 다시 건너가면서 1떨어져 가지고 0이 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항상 0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압강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잘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병렬 합성 저항은 뭐 그죠? 2옴으로 나왔죠. 그죠? 2옴으로 나왔고 전체 장항은 3옴입니다. 그래서 여기 2고 여기 1이라는 거. 죠 여기 3이라는 거죠 회로 오 흐르는 전류 i는 전체가 1A였죠. 그죠? 따라서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2V가 되죠. 그죠? 2V. 뭐 계산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2V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맞다. 답은 2V죠. 그죠? 답은 2V다. 그래서 3V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그니까 요 점과 요점 사이. 하고죠.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3볼트 건전지는 돌아오면 0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C점 항상 0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3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거칠 때마다 전압 강하가 일어납니다. 전압 강하. 전압 강하 일어나는데 얼마나 일어나느냐? 요거는 착각하기 쉬운데 3음하고 6음 다른데 왜 전압과 같으냐 그 생각하면 안되고 병렬에서는 양쪽의 길이 결국은 같기 때문에 하나로 모이잖아요 시작점도 하나고 끝나는 점도 하나입니다 시작점도 하나고 끝나는 점도 하나기 이 때문에 요즘의 전이차하고 요즘의 전이차는 같습니다 요즘의 전이차는 3이죠 그렇죠? 3. 3까지 6까지 오다가 여기서 다시 건너가면서 2트가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1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건너가면서 1이 떨어져가지고 0이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 자, 지난번 이 문제 풀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그래서 20옴, 30옴, 60옴 3 개가 있고, 5옴 되게 복잡하네 5옴, 5옴 3옴, 3 8옴까지몇 개입니까? 그때는 6 개, 7 개. 자, 복잡하지만 그죠?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 병렬이니까 하나잖아요, 그죠? 한 개. 그죠얘는 직렬이니까 또한 개. 얘 병렬이니까 또한 개. 얘 직렬이니까 또한 개. 이렇게 하면 네 개를 더하기 하면 되겠죠. 그죠여개를 더하기 하면 돼요. 그러면 20 30 60의 병렬 구하고 5도 하고 2 3의 병렬 구하고 다시 3.8을 더하면 전체 합성 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20 30 60의 합성 장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20 30 60의 합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자, 병렬 장의 합성장. 20하고 30하고 60을 세개 병렬 연결하는 거죠. 그죠의 합성장은 자한번더 해봅시다. 뒤집어서 더하고 뒤집는다. 이 말이죠. 그죠? 뒤집어서 더하고 뒤집는다. 뒤집어서 역수를 취한다. 이 말이죠. 더하고 다시 뒤집는다. 합성전 구하는 방법. 이 방법이죠. 그죠? 뒤집어서 역수를 취한다. 이 말이죠. 역수를 취한다 이 말도 다시 역수를 취한다 이 말이죠. 역수를 두번 취합니다 자 뒤집어서 대해봅시다 공식은 뭐 R병렬은 그죠 1개 2개 3개입니다. 어, 이런식으로 하는거죠. 네. 그래서 뒤집어서 다 뒤집어 보면 20분의 1 30분의 1 60분의 1을 더해 가지고 다시 뒤집어 보면 되겠죠 그죠 네. 어떻게 합니까 공통분모를 항상 구합니다 이 분모가 다르잖아요 하나 둘세개세 세 개를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통분이라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했죠 그죠 분모를 갖게 하는 것 분모를 갖게 한다. 20, 30, 60을 분모로 갖게 하면 60으로 통일하면 되겠죠. 자, 통일을 해 봅시다. 자, 는20 곱하기 3 1 곱하기 3 같은 거 곱해주면 거죠 같은 거 곱해주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그럼 20 곱하기 4은 60이잖아요. 자, 더하기 30 곱하기 2하면 60이죠. 그죠. 1 곱하기 2. 자, 이렇게 곱하기 1을 해도 자 똑같습니다. 자, 다시 더하기 60분의 1 /60 같은 경우는 뭐 손댈 필요가 없죠. 60이니까. 이거를 각각 하면 얘는 60분의 3이죠. 그렇죠? 얘는 60분의 3입니다. 60분의 3 얘는 60분의 2죠. 2또 60분의 1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더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60분의 3 더하기 2는 5 더하기 1 하면 6이죠. 그죠? 6. 60분의 6입니다. 자, 그러면 R 병렬분의 1은 60분의 6이다.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R병렬은 6분의 60이 되겠죠 6분의 60은 10입니다 그래서 병렬저항은 15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 30, 60의 병렬저항은 20, 30, 60의 병렬저항은 한 개로 이렇게 딱으면 15이 된다 이게 정답이죠 20, 30, 60보다 제일 작은 15이 됩니다 예, 합성 저항은 1 5옴이다 그런 얘기죠. 자, 요거 한개 기억을 하고. 너무 많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이제 15옴이죠. 여기가 15옴. 얘가 이제 5죠, 그죠? 네. 이제 2 3을 병렬 연결하고 그다음 3.8이 하나 여기 오는 금방 할 거고 3.8도 금방 하는데 일단 2, 3을 먼저 해 봅시다. 자, 요음이 있고 삼음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합성 전은 뒤집어서 더 하고 뒤집어서 더 하고 그죠? 다시 뒤집는다. 역수를두번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r 병렬장 분의 1은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이니까 두 개니까 그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2와 3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2와 3의 공통분모는 6이죠 이죠? 2와 3을 통분하면 6으로 그죠 6으로 통분하면 된다 자, 눈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3 1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2 3은 6이 되잖아요 그죠 더하기 3 곱하기 2 1 곱하기 같은 걸 항상 곱해 주는 거죠 그래야 분모가 고장이 안 납니다. 같은 걸 이렇게 꼽혀줘야 되겠죠. 분모가 6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앞에 거는 2, 3은 6, 1, 3은 3이니까 6분의 3. 뒤에 거는 3, 2, 6, 1, 2, 2, 2, 6. 이렇게 됩니다. 6분의 5가 되겠죠. 그죠? 6분의 5가 됩니다. 따라서, 알 예, 병렬장. 병렬장은 다시 뒤집으면 되니까. 뭐를, 6분의 5를 뒤집으면 5분의 6이 됩니다. 5분의 6을 나눠봅시다. 분, 소수점을 고치보면 6 나누기 5잖아요. 그죠? 51은 5, 1, 0. 점 찍고, 그죠? 어, 점 하나 찍고, 5, 2, 10이니까, 그죠? 0, 이렇게 되니까. 답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6분의 55옴이라는 얘기는 1.25옴이라는 얘기죠. 그죠? 병렬장이 1.25옴. 얘가 지금 그죠 얘가 1.25옴. 자10 더하기 5 더하기 1.2 더하기 3.8 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10 더하기 15옴 5옴이죠 그죠 얘는 1 2옴 얘는 3.8옴 이렇게 되어있죠. 지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10하고 5 더하기 이게 직렬이니까 10 더하기 5 더하기 2.2 더하기 3.8 이잖아요 그죠? 이거 두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3.8 0.2 더하면 4 더하기 1하면 5 얘가 5죠 그죠 그래서 10 더하기 5 더하기 5는 20입니다 20 2 5옴이죠25 전원전압이 얼마입니까 전원전압이 100볼트네요 페로이 그리면서 100볼트 되어있죠 전원이 100V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00V인 거죠. 100V. 근데 저항은 2 5옴입니다 오모의 법칙에서 V는 I 곱하기 R인데, 그죠? V가 지금 100이죠. 100V는 I 곱하기 R이 25음입니다. 뭐 곱하기 20하면 100이 됩니까? 얘가 5가 되면 되죠. 그죠? 5암페아 사인은 5암페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류는 5암페아입니다. 그래서 답은 답은 지금 3분이죠 그죠? 5암페아 전류는 어쨌든 간에 뭐 5암페아입니다. 합성장항은2 5음이죠 그죠? 자, 지난번 문제 풀었던 거를 다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더브로서 더브로서 그죠? 음. 전류를 지금 물었는데 그죠? 전류를 물었는데 전류를 물었는데 전하 전원 전압이 100V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 여기 병렬 연결 저항 합성 저항이 이게 좀 15옴이었죠. 15 이게, 이 1.2였나요? 1.2, 여기 3.8입니다. 여기가 지금 100이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10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류가 한 줄로 이렇게 쭉흐릅니다병기은뭐 어느 길을 타나 뭐 마찬가지니까요. 한 줄로 쭉르면 여기에서 전압가가 일어나고 여기서 전압가가 일어나고 여기서 전압가가 일어나고 여기서 전압가가 일어나가지고 는 0이 됩니다. 100이 0이 되는 거죠 100이 0이 된다. 를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에 얼마 걸리고, 여기에 얼마 걸리고, 여기에 얼마 걸리고, 여기에 얼마 걸리는가? 그래서 15 1.2 3.8이니까 전압각를 한번 따져봅시다. 전압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요 그림을 좀 다시 찾아냈습니다. 자, 합성장 고항거만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징결 연결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100V. 100V고 15옴. 5옴. 1.2옴. 3.8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 가지고 전부 합성이 전부 다하기 하면 2 0이었죠 그죠? 20다 더하기 하면 20입니다. 자. 점5 a 요점을 b, 요점을 c, 요점을 d, 요점을 e 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요 a점과 b점 사이에서는 전압강화가 얼마나 일어나고 b점과 c점 사이에서는 얼마나 일어나고 요사이는 얼마나 일어나고 요사이는 얼마나 일어나냐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전압이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죠. 죠그 자, 100V가, 아, 또 스위치가 안 됐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죄송합니다.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원전함이 100V죠. 그죠? 100V입니다. 100V고, 그 병렬 20, 30, 60의 합성이 1 5옴이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저항은 직렬로 5옴이 있었고, 세 번째가 뭐하고 6하고 야, 2하고 3하고 병렬이었으니까 1.2옴이 됐고 최종적으로 다시 3.8옴짜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나누면 그죠?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구간을 나누면 a와 b 사이의 매도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에서는 100볼트 잖아요 돌아오면 0볼트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A전까지는 100볼트 입니다 뭐 저항이 없으니까 저항이 있으면 전압 강화 그러니까 전압이 떨어집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 요즘에서의 전위차 전위차가 전압이죠 그죠 여기는 100, 100입니다 100 뭐에 대해서 100이냐 마이너스급 마이너스급 항상 0볼트니까 0볼트에 대해서 100입니다. 근데 이제 100의 저항이 15옴 때문에 얼마나 강하이나 요즘에 전이차가 얼마냐 하는 거죠. 100에서 떨어져 가지고 얼마가 되겠죠.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합 저항을 다 더하면 25옴이잖아요. 그죠? 25옴이니까 분배를 합니다. 100볼트가 곱하기 다 더하면 1 5 더하기, 5 더하기, 1.2 더하기, 3.8. 이게 다 20이니까, 그죠? 분의 10만큼 비례적으로 전화가가 일어납니다. 요게 얼마입니까? 요게 지금 20이잖아요.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 50 100V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0입니다. 그러면 A 점은 100이잖아요. 그죠? B 점은 전위차가 50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높이가 0V, 이건 100V잖아요. 그죠? 여기 플러스 단자고 여기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건전지에. 근데 여기, 여기 A 점하고 똑같죠? 그죠? A하고 어, 플러스 단자는 안에 저항이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기 B점 여기 C점 여기 D점 E점하고, E점하고 마이너스 단자사이또 저항이 없으니까 예, E는 여기하고 같죠 이건 A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의 전압 값은 는 50V다 50V가 뚝 떨어지면 그죠? 이 점은 100 빼기 50이니까 50이 되겠죠? 자 50V가 됩니다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100V 곱하기 2 0분의 그죠? c 에요 사이에, 제나가 5옴이죠, 그죠? 5옴. 입니다 20분에 5니까 이게 4분의 1이죠. 1, 4, 4, 5, 20이니까요. 100V에, 4분의 1은 얼마입니까? 25죠, 그죠? 2 5 v 입니 그래서, 여기에 25V가 다시 떨어집니다. 50에서 빼기 25 하면, 이 점은, 여25 떨어지니까, 얘가 25가 되겠죠? 그죠? 25가 됩니다. C점은 25가 됩니다. B점은 50이 되겠죠? 50, 25. 처음에는 100. 100에서 50으로 갔다가 25 갑니다. 그 다음 D점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E점은 0이니까 d 점은 1.25mm 잖아요, 저항이. 그래서 100V 곱하기 20분의 1.2 하면 어떻게, 되나? 계산 복잡하네. 100V 곱하기, 아, 딱안 떨어지나요? 어, 이게 0.5 나오네. 이게 점을 없애면 한개더 붙죠. 100분의 6이네요, 100분의 6, 100분의 6. 100, 100 약분이 되니까 이게 6볼트네요 6볼트가 떨어지네. 그래서 T점에 왔을 때는 이게 6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25 빼기 6하면 19가 되겠죠. 요즘은 19볼트입니다. 전이차가. 요거는 전이차입니다. 그죠? 요거 전압강화 되는 양이고 전압강화 되는 양하고 전이차는 좀 다르죠. 그죠? 그리 6만큼 내려오고 25만큼 내려오고 50만큼 내려와서 100 위치에서 50을 빼면 50이 되고, 50 위치에서 다시 25를 빼면 25가 되고, 여기다 6을 빼면 19가 되겠죠. 그러고 다시 여기에 19를 빼게 됩니다. 3.8이 되면 19를 빼게 되겠죠. 봅시다. 100 곱하기 20분에 3.8 하면 19가 너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1 곱하기 20분의 3.8 인데 이것도 되게 복잡하네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20분의 38이죠 그죠 어, 10을 곱하면 이 20분의 38은 뭡니까 100 곱하기 100분의 19죠 그죠 어, 100분의 38을 2로, 나, 2로 나누면 여기 100이 되고 얘는 19가 됩니다 19 곱하기 2는 38이니까 이 값은 약분이 돼가지고 19V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가가 일어나는 양은 여기서 19V가 몽땅 전압가가 일어나가지고 끝에 이 점에서는 0이 됩니다. 요 점에서는 요 점에서는 0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전화가 압50 떨어지고 25 떨어지고 여기 6 떨어지고 여기 19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100이 된다는 거죠. 50, 25, 6, 19 다. 뭐 69가 25니까 25, 25, 이거 50이죠. 그죠? 50하면 100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 전압 강화에 대해서 어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의 크기에 비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납다